다들 여기 좀 모여 보실까요? 우리 VIP 분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존 존나니 아니 존 존니엔 아니님. 예. 예? 존니엔 아니님입니다. 예, 발음 주의해 주세요. 아, 근데 이게 존니엔 아 존니엔 니 이게 이게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일단 얘는 빼도록 하죠. 존나니. <웃음> 존나니. <웃음> 존나니. <웃음> 어 좋은데. r 이좋나 니좀나아니4 빨flower 액에 있으니 결� о 아니에요 네, 돈처럼 노랗게 입으셨네요. 아 <웃음> 어, 예. 오늘은 금정 장으로 <웃음> 한번 이정장 <웃음> 네, 저는 한국 은행 총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 누가 딱지를 치면 온만을 준다 그래서 했는데 뺨 맞다가 명함을주더라고요 전투정제입니다제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은 누구시죠? 연즘의 건물단속 <웃음> 신이지의 신이시여. 저 여기 여기 계신 분은요? 몇 개고? 재벌집 아빠 미스. 말이다. <웃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저는 이세계 인플루언서 존 예난이라고 합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 업데이트 목록 보고 가실게요. 네 말해주세요. 미스터리 박스 미스터리 액션 전체적인 확률 조정했고 효과가 비교적 약한 미스터리 액션 제거했으면 뭐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었고 이거 승리조건이 추가됐는데 라인독점이 생겼고요 어... 이거 근데 라인독점 어렵겠다 특정라인 모든 오. 땅이래 이게 세칸 뭐 이런게 아니고 음. 모든 땅은 좀 어렵죠 사실은 한바퀴만 돌아도 그 다음에... 한줄... 싹 얻는거니까 음그 음, 음. 다음에 호텔 다음으로 지을 수 있는 신호기를 설치하면 해당 플레이어 승리... 아! 아 음. 이거 아예 랜드마크... 되면은 그냥 끝나네? 오... 랜드마크까지가 힘들더라고 아 그리고 미스터리 액션 추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견제 엄청 심해지겠다 그러니까 어 음. 아, 이거 신호기 음. 설치 못하게 견제 엄청 심해지겠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나머지 근데 이런 거는 해봐야 돼 미스터리 액션 한번 해봐야지 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주시죠 저희 완전히 오늘도 제가 한 20만원 찍어볼게요 오. 오. 근데 이거 열 칸이면은 저기 아니야? 협곡? 잘 들어가고. 음, 잘들어어디에요 <목소리> 무인도나 마찬가지야. 인생 게임에서. 아, 아, 아. 잘 봐, 잘 봐. 더블 라운드 봐 봐. 또 있어라. 10. 아. 어피. 어, 아이템 벌써? 벌써 오. 미스터리 냥냥. 박스? 냥냥냐 홍냥냥 냥냥냐 <웃음> 홍냥냐. <웃음> 제가 아마 지난번에 미스터리 박스에서 처음부터 종 나와 가지고 어? 아. 거미줄. 오케이. 아, 거미줄. 아. 야하. 얘는 거미줄이 잘 나오더라. 아자, 10 다비. 협곡겐 혼자 있어 나니야. 어? 샀네. 아이템 고메다. 이거는 야. 땅을 야. 산 거야 방금. 아. 나니야 위에 봐봐 위에 보면 초록색으로 저렇게 나오지. 연즘맨은 응. 투투. 연즘에? 연즘에. 와. 야, 십이 더블. 어, 아이템이다 심지어. 응냠냠냠 헌냠공이 홍량량. 아, 이거 주문 안죠연 어?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너무 센데 이것도? 한번더 가자. 나랑 같이. 예! 아니야, 아니야. 난이야. 저기 멀리가 있어. 안야야야 이거 뭐야? 아이템 또털어 <웃음> <웃음> <야, 웃음> <또 털어. 웃음> <웃음> 제발 절벽가라. 절벽가라. 제발 이 절벽. 간다. 어. <웃음> 야! 야 이거 무조건 증발 하는 거잖아 이거는 다들 조심해 연사장님 오늘따라 이건...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웃음> 언제 그 언제 쓸지 모른다고 야, 응. 우리 집에 범퍼카 있어 <웃음> <웃음> 던져 던져 주사위나 던져 이 범퍼카 나만 아 이거 관광지 어, 이거 관광지. 내 건데 너또좋 관광지가 쏠쏠하더만 <웃음> 지난번에 보니까 아! 어 <웃음> 아, 손님 들어갑니다. 회장님 들어갑니다. 회장님 들어갑니다. 회장님, 모조... 회장님, 들어갑니다. 회장님. <웃음> 오늘 한칸 들어가. 아이씨나. 아이씨나. 여자 이거 떡을 나오면 나올 수 있다. 부자난이야 나갈 생각하지 마. 태발. 아! 와. 야 광산이다. 짜비네민카다 어. 이거 뭐야? 어떻게? 해? 막 클릭하면 돼, 막 클릭하면 돼. 아야 신중하게 클릭해야 돼. <웃음>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갑자기 깨질 때도 있어. 난니야 조심. 어! 어, 어, 야 먹어 어! 먹어 먹어야 어! 돼. 난이야 멈춰야 나니야, 나니야, 돼. 난이야 더해 더해. Shift 우클릭해야 돼. Shift 우클릭. 아 나이즈. 아, 뭐지? 나이즈. 시프트 우클릭 해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위에 <웃음> 그 광산에서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떨질 아 수도 있어. 깨지면 끝이야. 아 그렇구나. 깨지면 끝이고 방금 시프트 우클릭하면 바로 4만 원 정도 버는 건데 이게 아 최고 기록이야. 누가 한 거야 최고 기록? 아 <웃음> 6만 원? 야얘십잡수야 뭐야? 우와 이거 엔도포탈까지 탄다. 나니야 이거 응. 다음번에 뭐야? 광산 한번더 가라. 이거 아무 때나 갈수 있는 거야 다음 턴에. 아, 아 좋아요. 광산 한번더 가는 거 비행기. 너만의 플레이를 해. 두두 두두. 오 두두. 아니 어, 왜 오케이. 이렇게. 떡을 잘터지네 아니 연 사장님. 어이구. 두두 하여 이거. 이거 근데 바로 지금 할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 아니면 아, 다음 아, 이거 턴이야? 넘겨. 이건 넘기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연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십니다 아 역시 문단속 해야 되는지 건물단속을 하고 다니니까 아. 역시 그렇지요 아, 어서 오시고요 아유 벌써부터 용돈 주시네 제발 10더블 아아 <웃음> 아, 아. 못나가지 <웃음> 어, 엄마. 림버 못나가지 나 그럼 가고 싶은 데 가는 건가? 어, 광산 가자, 광산 두사이 한번 클릭하고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 두사이 한번 누르면 이렇게 막 나오거든? 일로 와봐, 나한테 와봐 여기 후교석의 대괄리를자 어. 클릭해봐 그렇지 어, 됐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아, 아, 원래 투자는 그냥 원숭이처럼 하는 건데 버튼 누르는 건데 원숭이처럼 하래 어? 아. <웃음> 난이 이거 컨디션 왜 이래 지금? 안돼 자 난이 씨내 말을 믿어봐 타다다닥 해봐 그냥 타다닥 해가지고 한 20번 눌러봐 미안 <웃음> <웃음> <웃음> 와 아니 근데 오늘도 빛소리는 잘 모으고 있는데? 땅부자 스타트 땅 하나하나 하나 모아가는 거죠 본자 없어 얘야 팔? <웃음> 나는 나도 땅부자 광산 가자 광산 서울 산다 서울 딴... 아니 일단 아... 야, 터두를 거 없잖아 일단 여기 아... 근데 이거 처음에 서울 사는 서울의... 거 의미 없어 나도 서울에 집 가는 걸 좋아해 <웃음> 나도 서울에 집나 이제. 사사사사 연사장님 마음대로 하셔야죠 연사장님 마음대로 나 누구든지 간에 내걸 없애는 자아 그러네 복수템이 있네 <웃음> 아, 아 복수템이 있어. 어 뭐야. 또에이 H H 멈춰. 멈추지 않아. 와. 와. 야, 여기 좀센데 야, 일단 벌써. 라인 독점은 못해. 음. 아, 좀 나도 나가자. 새터턴 어, 어, 어떻게 가만히... 거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야지 사야지. 이거, 아 어, 이거 뺏겼어 이거 최상위의 정태트 땅이야. 아 땅이 아. 아, 남의 땅은 못 사더라고 아직 시스템이. 3,4,5 아야땅다 음, 털어가네 어, 큰일 났네 이거씨. 하나도 없는데. 여기다 여기. 맞고. <아쉽고. 웃음> 근데 야, 2D 왜 이렇게 털려? 어. 괜찮아. 주주. 아 그렇지. 더블? 아 불? 와야 큰일 났다 진짜 내 땅이 없어. 야나 협곡에 갇혀 있는 동안. 난안 갇혀 있었는데? <웃음> 어, 와 쳤네? <웃음> 재밌니 얘들아? 개꿀잼인데? 어, 재밌어 보인다 흥냥, 어, 되게 재밌어 보이네 어? 우와 아, 아, 최초 아, 이것도 좋은 거네 최초야 근데 최초라좀 아, 별로야 아 제발 좀 나가봐 어 됐다 어 나왔다 나왔다 제발 어, 어 이거 않아. 구매해야지 구매해야지 자 일단 샀고2 112, 112. 아오. 어, 그래 아, 달리자 달리자 했는데? 달리자 달려 가자 그렇지! 아. 어서오세요 달려 올라가 그렇지! 어서가세요 아아아고 달려 멈추지마 그러.. 이야아 감사합니다! 와 세계여행을 하시네 세계여행! 남의 집에 내로 가네! 세계여행을 하데네곡에오래계셨듯이이찌뿌 가셨나! 이야 한바퀴를 쏘네 한바퀴를! 여기, 여기 뭐 모여서 나, 하셨네. 위로해줘. 하셨네. <웃음> <웃음> <웃음> 나 위로해줘! 나 위로해줘 나턴안 넘길 거야! 나 위로해 줘! 미니 그나오 서른아홉 <웃음> 한창 잘 삐질 나이다 포털 타고 싶어요 1 나오자 2. 나오겠냐? 어? 6, 7, 8, 8, 8, 9, 8, 9, 어? 아, 8. 아 8. 비싼 8. 땅이네 술땅짱 땅 많아 어. 야 근데 땅을 <웃음> 아게겠네아 비... 이렇게 비틀다가 오늘? <웃음> 아니, 아니, 2D는 진짜 뭐돈 내러다니는 사람 같아 <웃음> 로맨스가 넘치네 연즈매 연즈매 어서오세요 아하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나 자기 땅인 줄 알았네 이투오 두툭 더블인아 여기 잔돈 아, 잔돈, 잔돈. 잔돈. 어? 오? 오또 더블 오. 어? 아이템? 아이템? 오! 아 나도 <목소리> 나도 아이템 <목소리> 먹고싶다 <목소리> 어? 뭐야 이거? 이야~~ 야, 야 좋은거 나왔다 오! 나도 있어야지 어? 또 떠버리는데? 덕 <목소리> 진짜 살구대?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거기서 육수지 그럼 좀 포탈 갈수 아, 있었는데 이거. 그러게 지금은 땅 사는게 더 나은 거 같아 야 근데 땅 벌써 아! 다 먹혔어 거의 미쳤나봐 속도 뭐야 오늘 아, 어, 아이템? 어, 제발. 나이 <웃음> 아, 지금 네. 써 볼까? 어 잠깐만. 어. 아, 네. 구절반영구절반 황금저가가 있는 아, 사람이 부하기도. 또. 어? 이건 좀탐이 날지도. 피사장님 피사장님. 사장님. 이거 이거 근데 무작위 플레이어라 제가 뭐더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아, 그런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무작위야? 아, 무작위야 어, 무작위야. 무작위야. 어. 아, 쓸게요. 아. 나만 확인자 가지고. 나만 아가 못 읽어놨어? 아, 못 읽어놨어 와.. 재산 증발. 아, 증발 아 재산 증발 아 거의 다사졌다다아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 진짜 얼마 안남네 존도둑으로 아이템을 가지러 갑니다 어? 어? 일단 더블 포 더블이 왜 이렇게 잘 떠? 어 아이템 지났다 휴잘 까비 3 이상 감사합니다 휴어 얘들 아이템인데? 어? 자존도두 총도둑 흥냥냥냥 흥냥냥 잠잠잠 도만 피해 주세요. 야이거어야야 이거 거짓말 하지 마. <목소리> 아 이거 <진짜 목소리> 짓말 하지 마 진짜. <목소리> 멈 치지 마. <목소리> 네? 이건 좀 사기인데? 네. 광사 광사 아, 내 거미줄 미쳤다. 가져갔어. 거미줄. 아, 랜덤으로 가져가는구나. 어, 나 정신 나갈 거 같아요. 아, 아이템 아, 한번더 원해요? 메츠고 달려! 하나 둘셋넷 다섯 오오오 가자! 점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어? 어? 이거는 괜찮은데? 우와 야 이거는 땅 뺏는 거다 어네땅 뺏는 거라 어, 그냥... 아유내 것도 뺏기겠구만 잠시만요. 남의 말 자클릭하여 무작위 재산 증발? 아 그냥 말클릭하면 되는구나 이거 나어디있어나 음... 나 설.. 어휴.. 와나 설마했다 진짜 아 나도 땅 사고 싶은데? 남은 땅이 없는데? 음 나니야 이미.. 에이. 우리는 이제 현금 벌어야 돼 나니야 이거 진짜 다 먹혔어 땅은 벌써 와. 아 이게 그리고 에이. 주택 세개 호텔 하나에 랜드마크 하나야? 지금 아니면 주택 두개 호텔 하나에 랜드마크 주택, 하나야? 주택 세개 호텔 하나 랜드마크 어 이것도 어려워 근데 승리 조건으로 맞지? 맞아 근데 2D님 근데 2D님, <웃음> 2D님 하는 거 없이 지금 돈만 계속 까먹고 계신거야 지금 전1 2 거시는 거예요? 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바로, 바로, 바로, <웃음>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웃음> 들어갈게요 네. 자, 연비님 빠른 진행 감사합니다 오오그거 오! 하이 오! 바야 이건 광산이지 둘셋 아! 와 과... 아, 관광지 두개 먹었어 관광지 이게 솔솔하거든 저게 자제 다운이 케빈님이죠? 네 그러면 여기 걸리게해서3천이라도벌어야겠다 아이씨 <웃음> 아, <저거는> 거미줄 걸어나네 <웃음> 야아 근데 저게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걸리지 대부분 응, 어림도 없지. 우. 난니 어디 있어 난이? 내땅. 나는 나. 난이 내땅. 난이 내땅. 어. 뻔하게 어, 달린네. 아관광지아 어. 진짜 어, 그래. 어, 관광지 나쁘지 않네. 아, 나도 땅 샀다. 아 관광지가 오우. 진짜 쏠쏠해. 다른데 막 100원, 400원 이럴 때 관광지 막몇 천씩 하니까. 오. 맞아. 어. 이거 봐. 걸려도 800원밖에 안 내잖아. 제발. 어? 어? 또, 또 떠버린? 거. 어? 아이템? 안 돼! 좀도둑만 피해줘! 좀도둑! 좀도둑! 좀도둑만 피해라! 좀도둑! 그 원해요! 원하십니까? 안 오네요! 원하십니까. 안 오납니다! 내 주민들! 아이템을 뺏어라! 레더 하이웨이에 누가 있데? 아와! 진짜 나아지! 내거 아니야! 누가 있을까? 이건 견제를 해야겠어. 미안해. 어지어어디로 갔어? 예. 아, 여기 있다. 여기로 왔다. 아까 어. 너가 복수템을 갖고 있을 때랑 사뭇 다르지? 이 <웃음> <웃음> 바로 쓸 거야. 나 이제 다 쓰려고 그냥. 아, 그러네. 아꼈다가 어. 똥 되겠네. 이거 잘못하면. 오, 오땅 하나 더. 거야, 어, 땅 진짜 잘짓는다 아니, 지금 비 소리 땅 부자야. <웃음> 이게 진짜 쎄다고 관광지가. 2천원이다 어, 관광지 진짜 쎄. 대박 엄청 비싸다. 지나갔고 아이템. 여러분들 와내요. 와내요. 나니야 즐겁냐? 너무 재밌어. 야야 민지야 진짜 진짜 진짜 거짓말 하지마. 아, 눈 마주치지 마랑눈 마주치지 마. 눈 마주치지 마. 눈 마주치지 마라. 나 콧기 콧로한 번만. 로한 번만. 싫어. 콧기로 한 번만 제발 황금사과 빼 주세요. 제발 황금사과 빼 주세요. 제발 황금사과 빼 주세요. 이 자빠. 아니 오늘 왜 거야? 아, 이걸 결국에 뺏기네. 아, 이미 우마이. 수발이 세뱅리도 존 나와 3,4,다,6 안돼! 아, 감사합니다아 <웃음> 여기 땅이 좋네 여기 여기잘 <웃음> 걸리네 여기 하나. 땅이 하나. 좋네 하나, 칩, 하나, 칩, 하나, 칩, <웃음> 제발 칩아 아깝다 와... 이좀또도 결국 나와버리네 이걸 어 근데 이단계다 여기, 여기 땅을 사? 이게 어떻게 구매하는 거지? 그, 그 책에다가 클립. 아, 그 뭐지? 아니야, 책 말고 검은 아, 갈색 양탄자 있을 거야. 아, 아,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맞네, 맞네. 요게 주택이거든. 요거를 3개 지은 네. 다음에 호텔 짓고 네. 랜드마크까지 가면은 신호기까지 가면 우승. 아, 근데 그렇게 하기 그래요? 어렵긴 해. 진짜. 음. 착하게가 어렵구나. 응, 응, 응. 딱딱 멈춰 줘야 되니까. 어, 아! <웃음> 우와. 3300. 우와, 센데? 너무 맛있다. 나많야 맛있어? 너화살만좀가 볼래? 어. 좀 또둑. 좀 또둑. 좀 또둑. 또둑. 아. 4 4 아이템? 아, 아니야 이거 아 아, 엔더 입성. 엔더 입성. 엔더에서. 아, 흥분했다. 흥분해 버렸다. 뭔데 아이템 e 어, 아이좀좀한 번도 안써 봤어, 사 아유, 그냥. 어, 근데 이거 강탈이야. 나쁘지 않아. 아 그러고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양조장. 이거 네턴 어. 동안 통행료 절반 감소인데. 나쁘지 않아. 이제 비싼 거니까. 그러게. 어, 이제 앞으로 어. 비싼 땅들 좀 있으니까. 어. 사용할... 오. 오케이, 오케이. 끝냅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겠다, 양쪽이가안 뺏기니까. 어디야, 어디야. 아니... 또? 어? 우와! 어? 우와. 아, 원하는 아, 대로. 아, 우와. 대박. 아니 운이 오늘 왜 이렇게 좋아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 그니까. 게스트 저거 있나? 그냥, 그냥 너 진짜? 원하는 대로 갈수 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아, 타고 지나간다고요? 만약에 아 너가 여기서 쪼로 가는 포탈을 만들면 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포탈을 타고 바로 열로 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다시 칸을 세는 거지 오... 아아 그래 뭐 일단 해보자 어 일단 해보자 어. 오케이 오케이 못밟게 하고 싶다 하면 한 오... 보면 은 어, 여기 비싼 땅을 그냥 다 스킵하고 절로 갈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우와 우와 그래서 한 요쯤으로 해놓고 서울 밟게끔 계산 허! <웃음> 허! 아!